왔어요? 언니 오늘은 다른 거 말고 스파게티 먹으면 안 돼요? 나 오늘 스파게티 먹고 싶은데 어, 내가 알아봐둔데 있으니까 거기로 가요 자손손 손 잡아줘요 어? 아파요? 언니 언니 괜찮아? 왜팔 아파요? 왜손나 그렇게 세게 안 잡았는데 손 그렇게 아프다고? 왜왜 왜? 설마 언니 운동하다가 다쳤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운동 하지 말랬지 아니 무슨 치고 박는 운동을 해 어, 스키도 있고 서핑도 있고 얼마나 평화로운 운동이 많은데 하필이면, 하필이면 그렇게 치고받는 운동을 해가지고 다 쪼는건데 누군데? 언니보다 또체급 높은 사람이랑 스파링 했지? 아씨 아니 언니가 대회 나갈 것도 아닌데 무슨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건데 아 짜증나 진짜 손 줘봐 아 그러지 말고 줘봐요 아이 와중에 무슨 짜파게티야 손부터 줘봐 이게 뭐야 이렇게 부었으면서 왜 그래, 말도 안하고 있었는데 진짜 어제 다친 거죠? 어제 운동 간다 그러고 그 둘이 연락 잘 안되더니 이거 다쳐서 안됐던 거죠? 진짜 바보야 일로 와봐 아프겠다 많이 아파요? 괜찮아? 병원은 가봤고? 병원에서 뼈는 문제 없대 그럼? 그럼? 인대? 인대 늘어났대? 진짜 언니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 그 운동 그만둬요 언니가 좋다고 재밌다고 해서 그냥 멍들어오고 다치고 그래도 별말 안하고 참았는데 이건 아니야 이것 봐. 팔 이렇게까지 부었잖아. 그것도 숨기겠다고 긴 팔로 꽁꽁 감싸고 오고. 어쩐지 언니가 안 하던 장갑을 하고 나왔다 했어. 진짜. 언니 운동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이런 과격한 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스파링 같은 거 하는 거 말고 다른 거덜 다칠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언니 따라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하잖아 이거 뭐가 괜찮아 내가 안 괜찮다고 내가 내가 사귈 때 그랬죠 이제 언니 몸은 언니께 아니라고 언니거면서도내거니까 다치지 말라고 자 바보같애 아, 알았어요 알았어 바로 그만 못둔다고 그 운동이 그렇게 좋냐? 나보다? 해같이 구는 거 싫으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약속 하나만 해줘요.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스파링 안 하기로 체급 높은 사람이랑 붙지 마. 붙을 거면 언니보다 체급 낮은 사람이랑 하란 말이야. 대회도 나가지 마. 준비도 하지 마. 꿈도 꾸지 마. 씨, 아, 속상해. 속상해서 배고픈 것도 사라졌어. 그냥 우리 카페나 가요. 부었을 땐 얼음 올려놓는 게 최고래. 카페 가서 얼음 좀 달라고 해서 손목이 올리고 있어요 우리. 응.